안녕하세요 호재부동산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됐네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는요 양재시민숲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양재 2호2입니다 지금 옥상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오픈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분 이상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번잡스러워서 먼저 옥상을 촬영하러 저희 호재부동산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경치가 보니까 저거는 참 저기는 잠실이고 또 이쪽에는 이제 산도 높게 떠 있고 정말 괜찮은 조망을 자랑하고 있는 네, 옥상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인근 놀이터도 있고 이래서 뭐 저층에 있더라도 하더라도 상당히 좀대만감 있는 그런 호실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학군 또한 신의숲이여기 여기, 여기 있으니 매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방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 네, 지금 샘플 하우스로 있는 사무라인 보러 왔는데 어, 지금 투룸 치고 굉장히 큰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미닫이로 해서 작은 방처럼 쓸수 있게. 이렇게 닫아가지고 투룸인 거죠?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돼있나요? 네, 전부 다. 전호실. 중요한 게. 네. 어, 방음도 꽤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화장실은 당연히 투룸이니까 하나고. 이제 세면대하고 여기를 이제 분리를 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쓰셔도 출근 시간에 분릴 땐 조금 편리하게 할것 같긴 한데. 네네네. 너무 좋아하시 젊은 분들 음, 너무 좋아해요는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요즘 나오는 거기랑 똑같은 어, 퀄리티로 만드셨네요 네퀄리티 좋아요 실평소가 14평, 14평. 네. 실평소가 14평 되고 중도 그냥 빌라처럼 네모난 그런 게 아니라 네. 예쁘게 좀 젊은 층수요에 맞춘 거고 창호도 이중창으로 LG 포도 이제 소음이나 그런.. 방한다안다 가능하죠 네, 어. 안방이 어? 상당하게직직하고 에어컨은 두대 있네요 네 어디 네. 하나, 방 하나 네, 방 하나, 곳이 하나 있고 예쁘게 잘 해주셨네 부엌은 이건 인테리어인가요? 그거는 인테리어 이거 예. 검정색 인테리어, 공포는 인테리어. 예. 공포는 공포는 안 인테리어. 안 네, 네. 네, 여기 수납 공간은 그대로고 한국 네, 그... 인덕 인덕션이나 비스포크. 네, 비스포크 인장고. 세탁기는 이제 브랜드로 들어올 거고. 네.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 들어가고. 요거 식기세척기죠? 네. 음, 식기세척기. 이쪽에 후드 있고, 알겠습니다. 에어컨. 공기 없을 때 우리 공기 정화시설 오피스텔 우리 하이엔드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문보다 지금 저희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방관계 있어요 문장도 그러면 기존의 문보다 높아요 주차대수는 어, 한 90% 정도 나오고 여기는 양재동 252번지 양재 252 신축입니다